랄 여보세요 예? 그게 사실입니까? 전기톱이랑 얼음만 있으면 물고기 300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요?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와미치다 이게 가능한게인가 아아그거 안됐다 코터 <놀람> 바이오 저번에 한번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자 여러분 제가 물고기를 롯나게 많이 잡는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물고기를 혼자 롯나게 많이 잡을 수 없습니다 자,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 바로 안녕하세요 청려동입니다 <웃음> 와문어크 등장 자 오늘 청려부님이랑 제가 보시면은 아주 꽝꽝 얼었습니다 청려부님이 얼음 밑에 통발을 설치해두시고 보이시죠? 밑에서 어, 뭐야 여기 너무 많이 깨져 있는데 괜찮은거죠? 괜찮습니다 여기 어, 좋습니다 뭐 빠지면 리지는거고 저쪽에 물고기들 지금 팔다발다 리린거 보이시나요? 얼음 뭘로 깨요 근데? 엔진톱으로 깹니다 엔진 톱. 여러분 여기 보이는 무시무시한 톱으로다가 얼음을 개 썰어버린 다음에 통발을 꺼내면 아주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톱으로 깨보도록 할게요 지금 왜 여기서 절을 하고 있어요대병 <웃음> <대명> 많이 하세요자그러분 <웃음> 지금 여기는 고기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얼음을 좀 깨놓고 아래 빵구를 들면 물이 좀 올라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잡은 고기를 넣는 거죠 해병대 나오셨다고 근데 왜 수영을 못 하신다고 하시죠? 물에서 잠들어요 <웃음> 어, 조심하세요 제가 할까요? 네 아. <웃음> 어? 이게 아닌데? <웃음> 계속 이렇게 파면 될까요? <웃음> 네 그렇게 계속 파시면 돼요 빵구날 때까지 스텝이 마이크 잭슨 <웃음> 비보이 했다고 <헬탈> 니다 <웃음> 제가 할까요? 예와 <웃음> 진짜 미끄럽다 어 엘사 같아요 여기 꽉 차겠죠? 꽉찰것 같아요 와 그만큼 잡혀요 근데? 보통 한 몇백 마리 잡힌다고 보시면 되네요 자, 3 0 마리! 깜이 자 여러분 요 종기톱으로 이제 뚫어버릴 겁니다 제가 아니고요 위험한 거는 어부님이 하실 거예요 <웃음> 조심하세요 어, 어. 야 이게 진짜 라사사브라이네 이야 yeah. 아. 근데 저 안으로 물고기들이 안 도망가나요? 구멍이 조금해서안 적을 거예요 구멍이 좀커보이네 <웃음> <웃음>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곧 있으면 얼죠 하루는 막 하면서 음. 이제 얼을 거예요 물고기 슬러시 해먹으면 딱겠네 <웃음> 여기다가 이제 잡 번 어류들을 넣을게요 자 지금 포천 민물고기 살인마 혹시 주변도 쫙쫙 깨지나요? 지금 엄청 금이 많이 가죠. 요 혼자 지금 구매한 적 입으셨는데? 저 혼자 살라 <웃음> <하네요>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만 <저건> 없거든요 지금 <웃음> 자 여러분 이제 한번 구멍을 내보도록 할게요 야와 멋있다 멋있다 와 <웃음> 괜찮으세요 지금 얼굴이 만시창이신데 <웃음>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<싶어야지>. 지와 <웃음> 너무 예쁘게 자르셨 와 이걸 어떻게 건져내죠? 전보다 훨씬 두꺼워졌는데? 와 진짜요? 우와. 와 이게 얼음 두께입니다 얼음 두께 여기 얼음 사는 곳은 없어요? <웃음> 하나 조금이라도 벌어야죠 이제 여기를 뺐으니까 저기도 뚫어야 돼요 아 이렇게 두 개를 뚫어가지고 하나를 털려면 두 개를 빵꾸내야 되는데 그거 제가 하면 좀 위험하겠죠? 여기 <웃음> <에이> <웃음> 나머지 하나 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물 튀는 거 보이시죠? 형아버부님 다리에 온거 보이세요? 음... 죄송해요, 어버님다 아, 됐어요. <웃음> <웃음> 어이 괜찮으세요? 너무 높아, 너무 높아. <웃음> 와, 이거 얼음들께 미쳐. 다 30cm 되겠다. 어, 안되다 해보겠습니다. <웃음> 어버님좀 쉬셔도 됩니다. 지금 영하 20도인데, 땀음은 태릉사수총이세요. <웃음> 이거 벌써 얼었어요. 야 자, 여기 안에 닷을 넣고. <웃음> 아, 안해 오오! 어, 입수까지 할뻔 했네요, 저희. 아, 이통발에 닷으로 먼저 올린 다음에, <웃음> 이거를 풀어주고, <웃음> 저기서 측근에 올려야 돼요. 이제 고기를 건지는 건가요? 오! 보통 이 작업을 일주일에 몇번 하시나요? <웃음> 한 번이요. <오>, 죄송합니다. <웃음> 여기는 조금 데 오래 놔뒀어요. 한 2주 정도. 2주나요? 야, 여러분, 벌써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더 올라옵니다. 할게. 2주도 많은데. 어머니. 먹고 못써겠다 <웃음> 그래도 많은데요? 일부러 두근대근대 한 거예요. 역시 기대치를 지금 낮춰놓고. 그래도 10마리는 넘으니까, 여러분. 뭐 요리하고 이런 거 충분한데, 다음이 정말 기대되네요. <웃음> 야, 얘 진짜 얼음 고기다, 얼음 고기. 아까 만들었던 어창에다가 이렇게도 바로 풀어볼게요. 들어가, 이래, 이래, 들 야, 좋아, 좋아. 이거 그냥 키우시죠. <웃음> 여기다가. 다음 총발 가면 은 꽉. 나요 지금보다 많아요 자 여러분 그럼 다음 통발로 렛츠고 괜히 리라랬네 이거 어제 산 건데 아이 반대편으로 줄을 땡기면서 통발을 펴주는 거구나 이런 건 혹시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위에서 <웃음> 오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키스하는 법 책에서 본 느낌이네요 <웃음> 뭔 소리에요? 이게 뭔 소리에요? 누가 게임해요? 약간 게임 효과 비싼 거 났죠? 얼음 오는 소리래요 이게 아. 근데 저는 못 믿겠어요 근데 깨지는 거예요 좋겠다 혼자 구명찍이고계셔야자 <웃음> 여러분 다음 목적지 바로 뚫어버릴게요 나사사브라이 와 여러분 뒤에 물 끼는 거 보세요 저물 맞으면 유튜브 가게인데 좀 누워계세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<웃음> 와 진짜 어, 뭐야, 소리 크게 한다 금간거 같은데 여기? 금 같다고요? 오 우선 하시죠 네 맞아 죽어도 유튜브는 찍어야죠 여기는 아까보다 좀 많을 거예요 한 4주 놓으셨나요? 2주 됐는 거 같은데 2주, 2주. 역시 기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 주시는군요 <웃음> 이야 이거 진짜 소리 크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들렸을 것 같은데? 계속 나는데 이게 와 진짜 크게 난다 여기 자, 여러분 이렇게 줄 밖으로 빼두고 아 여긴가요? 지금 안에 저기 통발이 있거든요 자 고기들은 지금 이쪽에 있다고 아, 안 보이는데요? 고기들이 다 밑에 모여 있어요 아 있어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 다음 거 달라서 가보 어, 뒤로 갈게요 죄송해요 성형님 안 들리시죠? 네. Thank <laughs> you. 어 이번에는 네, 삼각형으로 네, 하셨네요 네, 역시 네, 미대 네. 출신답게 힘들어요아 <웃음> 힘들었어요 <웃음> <웃음> 정확히 2등변 삼각형으로 자 여러분 다스로 다시 통발을 건져 올려볼게요 자 과연 어, 보인다 보인다 자 여러분 어, 여기 그리고 오맞네요 이야 고기가 진짜 좋은 고기들이에요 이게 이게 참맞아요 다 참맞아 아 어죽했을 때 네, 맞아요, 그죠 아 그때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 갈렸는데 참맞아 맛만 나더라고요 <웃음> 와 그래도 이거 한 3, 40마리 될것 같아요 그죠 많아요 여기 가더 많아요 아 그래요 또 있나요 다음엔 제가 진짜 전기톱 배워올게요 진짜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. <웃음> <조금만 살려줘. 웃음> 어, <미안해. 웃음>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건져 올린 고기를 자, 여기다 넣고 야, 오 많다. 자 이거 다시 어창으로 갖다 놓으도 되죠. 제가 택배할게요. 자로 어창에 다시 넣요이 야. 저번에는 꺼내자마자 죽었는데 여기 보관해 두니까 진짜 계속 살아 있네요. 여름에는 고기들이 잘안 죽어요. 아 그래요? 근데 얘네 거의 다 지금 참 맞아죠? 네, 거의 참 맞아. 그다음에 여기 어디 얼, 얼음. <웃음> 이게 <웃음> 피렘이에요 피렘미 엄청 크다 저희가 아는 피렘미랑 완전 크기가 다르네요 네 여기는 커요 좀와 진짜 크다 이제 <웃음> <얘> 죽았나? <웃음> 아 죽은 건 먹어야죠 다음 뚫는 곳에 훨씬 더 많나요?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요? 자, 여러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아, 마지막 포도나사 <웃음> 사브라이 자, 여러분 또 하나 뚫었습니다 갈수록 네모가 작아지는 거 <웃음> 항상 이제 청년 변화 찍을 때 마지막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루트를 짜시는 거죠? <웃음> 맞아요 다 아,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<웃음> 아, 마지막 라사 사브라이 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마지막으로 <웃음> 마스크 맞으면 수염 좀 잘하셨을 것 같은데 <웃음> 아래로 보내버릴게요 그쵸. 오케이 진짜 바로바로 바로 얼어버리는 게 신기하다 통발낚시 이게 왜혔지 <웃음> 잡았던 곳 중에 제일 큰데요 자 드디어 마지막 대망의 많아야 되는데 와 <웃음> 이야 <웃음> 이야 <웃음> 진짜 많다 와야 이거 100마리 되겠다 고기가 더커기 되겠다 그니까요 고기 사이즈도 다르고 와 여러분 역시 청와보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다 시동 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<웃음> 버려버려 와 진짜 많다 와 갈견이에요. 갈견이 맛있나요? 아 이것도 맛있어요. 아. 얼음치 살려줘야 되 일단 얼음치 안으면 저희 나와서 <웃음> 바로 경찰서 가야 되기 때문에. 아 알겠어요. 진짜 눈에 딱 보이네요 여러분. 이게 네. 얼음치인데 천연기념물라서 무조건 바로 놔줘야 돼요. 모래무지모래무지야 저번에 모래무지먹었을때 진짜 맛있더라고요 얘가. 이것도 살려주고 조그마니까. 붕어인가요? 네 붕어. 잘가. 됐습니다. 자 이거 바로 택배 갈게요. <웃음> 야 이거 오바되겠는데 와... 이야 미쳤다 오 저기 빠가살이네 빠가살이 빡아살이. 여러분 이게 빠가살이라고 동자개 동작개라고 하는 건데 또 그다음 설명 없나요? 이거는 지금 원래 안 잡히는 거거든요 동면하는 어종이라 지금 안 잡히고 동면하는 어종입니다 <웃음> <웃음> 앵무새 일 안살려줬네 얘 뭐예요? 죽은 애요 나도 소년들이우린줄 알았네 자, 여러분 지금 가득 치웠습니다 이, 이거는 오버됐다한 200마리 넘겠다 이거 와,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동 제대로 했어요 <웃음> 다음에 제가 또 이거 배워볼게요 아 너무 항상 혼자 하시니까 좀 위험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<웃음> 자, 여러분 그럼 래기들 지금 바로 들고 자어부님내 앞마당에서 얘를 어떻게 먹을 거냐 보쌈을 김치에 말아서 먹잖아요 근데 저는 저래기들을 튀겨가지고 통으로 그냥 김치에 말아가지고 한번 총대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안좋아요? 카메라님 여기 침 많이 튀는거 보여요? 어쩌라고 퍼릴게요자 바로 갈게요 렛츠고자 형님 껍낼 좀 찍을게요 어때요? 롯같아요 이거 빨리 찍게요자 여러분 형님이랑 잡아온 물고기를 다 이쪽에 지금 해놨거든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 10마리 정도만 딱 해서 맛있게 추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래기들을 지금 종류별로 한번 꺼내볼게요 한 10마리 정도면 되겠죠? 5마리씩 아, 딱 해가지고 저 3마리 먹고 7마리 민물고기를 <웃음> 안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<웃음> <웃음> 약간 제가 해산물 싫어하는 느낌인데 이게 피름이죠 예. 너무 크지 않은 백이들어갈게요 왜냐면 이게 밀목고이들이 장가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뼈채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해가지고 그 김치 쌍 받아서 축배를 해버릴게요.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종류를 몰라서 밥좀터치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두고 지금 모래무지 찾고 있는데 모래무지가 커다란 녀석들밖에 없어가지고 어 있어요 있어요. 어딱이다딱이다둘 넷, 여섯, 여덟, 아홉 마리. 발견이어발견이가지딱열 마리입니다. 저어 보인다. 두 마리 더. 오케이 딱 열두 마리 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손질해볼게요. 이거는 식이고 잉어 저게 이제 먹는 거죠 저희가 드실래요? 진짜로 진짜로 아니요 <웃음> 아니요 아니, 아니. 여러분 제가 또 이제 고기 손질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그냥 대가리 다고 내장닮을 때 치죠 머리채도 먹는데 머리채 먹는 것도 괜찮은데요? 절장 <웃음> <웃음> 아 긴장돼 <긴장될죠>? 지금 옆에서 <웃음> 선수가 <웃음> 보고 있으니까 라삭라삭라삭라삭 배를 아, 아. <웃음> 어 모래무지의 손질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죠? 망했죠 지금 살수 있어요 그냥 쭉 밀어버려요 오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? 없어요 이제. 우와 여러분 내장이 진짜 조금밖에 없어요 얘네는 지느러미 안 따도 되나요?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버려버려 자 이렇게 땄는데 저는 할거다 끝났습니다 <웃음> 제가 했어요 제가. <웃음> 아, 저도 잘 못해서 아니요 지금 딱 보시면 여러분 달라요 지금 보세요 다르죠? 아 머리를 잡아야 되는구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<웃음> 무슨 일다 답답하셨죠? 제가 하려고 했어요 이게 네. 사실 청년부님이 다 계획이 있습니다 라텍스를 주셨잖아요 미 그렇게 <웃음>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안 해가지고 이거 손질을 누가 하죠? 엄마가 엄마가 요너 이제 오늘 엄마들이 많이 또... 요 <웃음> 네, 네. 옛날에 청년부님이랑 찍은 거또 노란다치 먹었거든요 혹시 엄마들이 때문에 노란다치 먹었는데 혹시 <웃음> 여러분 이건 납자루라고 하는 건데 애완용으로 좀 많이 키우죠 이 피렴이죠? 네그피렴이야 진짜 크다 피라미가. 이 피렴이가 보통 피렴이면 한 요정도 생각하는데 얘는 거의 한두배세배 배 되는 저는 모래무지가 주둥이를 이렇게 벌리고 이걸로 땅바닥에 이렇게 쪽쪽 피스 이렇게 쫙쫙쫙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 론나 비비면서 강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대요 이게 살이 많아요 아 모래무지가요? 네. 다 사내요 초대에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손질이 다 끝났는데 이거 한번 쫙 씻어 줄게요 그럼 제가 한번 쫙 물로 씻고 이어오려내 물로 씻고 있습니다 지금 가루를 두개 준비해 주셨는데 다른 가루인가요? 이거는 반죽 만들고 고기를 무친 다음에 반죽 넣고 아, 한번더 네. 아. 엄마가 알려줬어요 <웃음> 이 청계란 그거 아닌가요? 네 맞아요 맞 러머니가 주신 거천원줬어요 <웃음> 그럼 여기다가 워터야 조조조조조조조조 오딱 좋네 아딱 걸쭉하게 그죠? 너무 걸쭉한 좀더 넣을까요? 근데 딱이 였다자여러 여기 넣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갈달 근데 벌어서 이렇게 된 거죠? 네. 오, 신기하다 영화 몇 도인가요 여기? 추울 때는 아. 영화 23도 정도 와 23도면 진짜 러시인데자 네. 그럼 바로 자 오? 이승기 방금 팔타콜인 것 같은데? <웃음> 살아있어요 지금 오오! 어 살아있네 자 마지막 자 도대 아니 아니 자 이렇게 싹다 넣어버리고 자여러 원래 고구마는 계획 이 없었는데 지금 고구마도 같이 여기 나가서 먹나요? 네 밖에서요 지금 영화 12도죠? <웃음> 네 <웃음> 바로 뒤져도 유튜브 찍어야죠 자 그럼 이렇게 김치랑 지금 전부 다 준비가 되는데 저번에 여기다 뗄감을 이제 해서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여러분 아 이쪽에 진짜 뗄감 모아 놓으셔가지고 아이고 여기 닭들 그얘들청 개죠? 진짜 저기 다갈이 얼었네 여러분 저거 보이시죠 지금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안 찍을게 잘 먹혀 장은 지금 필요 없죠? 예 장은 뭐 여러분 이 장이 직접 하시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엄마 껌필라 그랬는데 <웃음> <웃음> 그때 제가 장한 30년 된거 먹었었죠. 네. <웃음> 30년짜리 네. 맞아요? <웃음> <웃음> 자 이렇게 부개서 여기 싹다 이제 넣어버릴게요. 자, 장갑을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런 거 준비 안 해주셔도 되는데. <웃음> 잘봐 버려. 자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싹다 넣어버릴게요. 자러면 이렇게 뜰감 다 했으면은 요거 바로 켜버리고, 파이어, 파이어, 파이어, 파이어. 오야. 보조, 보조, 도조 보조. 하하하하하러분 지금 불이 로나 잘 붙고 있거든요. 자 열어버리고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아 이게 완전 퐁당 잠길 때까지 많이 넣어야 되는구나. 기름 얼마죠? 엄마가 샀서제모르겠 <웃음> 들어가라. 자, 이렇게 넣어놓고 기름이 조금 이제 달궈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. 마삭라삭 열어. 참마자. 참마자 먼저 갈까요? 잘 가요. 야, 여러분,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니요 이렇게 뼈까지 씹어버릴 수 있게 아주 그냥 지대로 튀겨버릴게요. 핫! 찍어. 오,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어, 멀리, 멀리 가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야, 마지막. 도태, <도테>. 아예. 어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진짜 지금 제대로 튀겨주고 있습니다. 어부님, 손 지금 사시는 것 같은데, 약간. 어 뭐야 저 약간 거무스름 해질 때까지 그죠? 제가 할까요? 네. 아, 이... 아 죄송해요. 나도 모르게 나 부르네. 근데 이거 튀김할 때 원래 이렇게 계속 젓나요? 어, 그래야지 좀 불고르 좀 있기 때문에 아, 생각보다 전문적이시네요. 엄마가 알려줬네요. 어유와 신나 했다 하연이 찍었어요? 오케이 월급 인상 <웃음> 마스크를 뚫고 지금 맛있는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나무냄새 아니에요? <웃음> 맞아요 혹시 이거 바꾸실 의향 있으세요? 제가 게요네 <웃음>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이게 얼추 좀된거 같아요 그죠? 뼈까지 씹어 먹으려면 방금 솔직히 씹어 먹으라는 대사 치실 때 원빈 솔직히 조금 생각하셨나요? <웃음> 살짝 좀따라가요 <따라해볼게. 웃음> 와 여러분 지금 색깔이 좀 많이 변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? 안녕 어, 아이고 이뻐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납자루 아 이게 납자루예요? 네. 맛있어 보인다 튀김은 다 맛있어 보여요 튀김 옷만 맛있을 것 같아요? 군소도 튀김 맛있거든요 <웃음> 진짜요? 아니요 <웃음> 제가 할까요? 거의 다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지금 색깔 보시면 아예 딱 바뀌었죠 색깔이 자, 여러분 여기 해청 가던 PPL을 바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비가 왜이렇게네어 <웃음> 얘는 상어가 <웃음> 혹시 이렇게 튀김 옷 입혀줘도 구별하실 수 있나요? 할수 있죠 이거 뭔가요? 참맞아요 이거는요. 이거 상어요 <웃음> 이거는 진짜 이런 자연 아니면은 못 사는 거다, 진짜로. 솔직히 저올때 빼고 한 번도 안 하시죠? 네. 여러분들께서 <웃음> <웃음> 민물고기 튀김 보쌈이 완성되었습니다. 출연 <웃음> 투표로 나가시겠네? 여러분 보시면은 아, 진짜 바싹 튀겨져 가지고 이거는 다시 채로 씹어도 지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김치랑 해가지고 그냥 싸 먹으면 되는데 김치가 약간 민물고기 백 마리 인분이긴 하거든요. 다 드셔야 돼요. <웃음> 어, 큰일 났네. 자,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만들어봤는데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했습니다. 진짜 아. 저는 전기 톱 평생 안살 거예요. 어, 먼저 한번 드셔보시죠. 아, 한... 어, 손 떨리네요. <웃음> 이거 먼저 먹을게요. 납자로. 납자로 먼저 도전. 냄새 좋아요 진짜. 어? 네, 냄새만 냄새, 한번 맡아볼수 있어요. 아, 수염에 조금 닿는데 괜찮아요. <웃음> 먹어보겠습니다. 네. <웃음> 평소에 민물고기를 안 드신대요 <웃음> 지금 억지로 드시고왔거든요 사실 김치랑 이렇게 안 싸먹거든요 어, 맛있어요 어, 진짜요? 어, 진짜 맛있어요 가시가 없어요? 느낌이 없어요 맛이 어떠셨나요? 어떤... 가시가 근데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가 않았어 요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김치 하나 딱한 다음에 이게 뭔가요? 종류가 <웃음> 아까도 아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? 어, 납자루 같아요 <웃음> 자 여러분 저도 납자루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돌돌 싸버려가지고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음, 괜찮죠? 음. 네. 생각보다 가지라는 느낌은 하나도 안 나고 문제가왜냐면 생선이라는 느낌도 안 나요. <웃음> 김치 <웃음> 때문에 <웃음> 생선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나네요. 카메이 <웃음> 한번뒤셔 보실래요? 아이고 좋아하네. 카메이 <웃음> <사람이> 김치를 좋아하거든요. <웃음> 아... 지금 김치만 먹고 싶을 거예요. 응, <웃음> 괜찮아. 그냥 더 먹어 임마. <웃음> 자 바로 싸서. 자 바로 가자. 초베르. 맛있어요? <웃음> 또 먹고 싶어요? 더 먹고 싶어? 더안 좋아 임마. 저희는 납자로만 먹었으니까 다른 거 한번 먹어. 이거 뭐? 나이 카메라맨 먹고 남은 거 가져가 이따가 먹어 <웃음> 자 그럼 지금 중간에서 갈라는데 얘 가시가 크네 그쵸 <웃음> 가시 떼려고 갈랐어요 <웃음> 음 <웃음> 아, 아, 맛있어요? 맛있어? 맛있어요. 이거는 뭐예요? 참마자예요 아... 역시 바로바로 나오시네 오래오신가이 <웃음> 참마자가 진짜 맛있다 그러거든요? 가시? <웃음> 자 요거 이렇게 돌돌 지금 뭐야? 카메라맨 뭐 뱉었어? <웃음> 가시 있었어? 자참마자 김치에 돌돌상 말아가지고 지금 바로 먹어볼게 초베르 음와 이게 다 먹었을 때두가지 굉장히 좋은 느낌이 나는데 첫번째 가시의 맛이 안 나가지고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생선인지 몰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고구마 튀김이랑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<웃음> 여러분 사실 김치빨이에요 이 김치 누구 거예요? 엄마 거예요 <웃음> 아 그리고 참마자는 가시의 느낌이 좀 나요 가시 빼고 혼자 드시거든요 어.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저 카메라맨 지금 뭐? 니 네, 지금 뭐 했니? 뭐 동체로 뱉던데? 가시가 많았어요? 청님분이따 집에서 욕하신다고? 카메라 뱉는 그래끼 이거 가시 뱉는다고 이거 어차피 한 입에 넣고 어차피 또 살짝 뱉으시거든요? <웃음> 먹뱉 추베르 <웃음> <웃음> 음. 이게 처음 들어갈 때 좋아요 근데 나중에 가시 느낌이 살짝 나잖아요 약간 비호감으로 바뀌어요 맞아 그죠? 가시 씹힌 소리 하는데 <웃음> 김치 맛이 떨어지면 비호감 <웃음> <웃음> 그냥 김치 먹자 저희 <웃음> 이건 뭐예요? 이거 피레미죠? 아 피레미 맞아요 자이 피레미가 지금 제일 두껍고 굉장히 아. 크거든요 맞..맞.. <웃음> 아니 벽바닥에 찔렸어요 피레미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마지막으로 같이 딱 하고 네 머리 계속 뱉으세요 마지막으로 딱요자 아. 아. 아. 같이 싸가지고 벚고딱 마무리한 거 어떠세요 대신에 뱉지 않기 김치 조금만 더 해야 겠어요 <웃음> 여러분 이거 김치 크게 보세요 김치에 생선을 싼 건데 아까는 아,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나 아,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헌터방 욕할 느낌 아 맛있네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름 <웃음> 누가봐도 엎지로 먹는 거야 이거. 그래 뭐냐, 뭐 가게가 별로 없는 거는 어떤 놈. 망해요. 먹지 마, 먹지 마, 먹지 마, 제발 먹지 마, 더러워. 안돼 안돼 먹지 마 먹지 마. <웃음> 아니야 아니, 야야배트고 먹지 마왜왜 모르겠다. <웃음>